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웃음> 말 잘하는 거요 그렇구나 네더 없어? 말 잘하는 거라면 조금만 더 토크를 이어가봐 으야 <웃음> 자 우리 단둘이 같이 녹음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나? 아니죠. 아니라고? 어, 언제 했지 또? 또 까먹으셨어. 생각해 보세요. 야이안 알려줄 거예요. 나한테 뭘 말해? <웃음> 아 얘기해 줘 그냥. 아니 단둘이서 저거 찍었었잖아요 저거. 뭐 뭐지 뭐 뭐지? 우리 편집자 구인 영상. <웃음>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 사람들이 알려주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라운즈까지 찍었었죠. 아 맞네. 야 라운즈를 잊었네 내가. 야그 라운즈도 오오오오오. 조회수 완전 대박났었잖아. 오오오오. 그러네. 우리 단둘이 재밌게 논게좀 많구나. 그쵸. 자 우리 풀동부에 떠오르는 새별은 아니고 늙은 별. 뭐라고요? 새별실 모셔왔습니다. 아. 에이, 그래도 내가 앞자리 이 사장님 3, 2. 아. 맘야 오늘은 새벽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와 난 딱히 궁금한 거 없는데 여러분들 <웃음> 어,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1년이 넘었으니 네, 그럴 수 있죠 음 새벽시도 인기가 엄청 많은 거 본인도 느끼고 계세요? 초반에는 조금 몰랐다가 어허. 이제 요근래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음. 이사를 한 가장 큰 공인들이 물론 사장님 월급도 있지만 방송으로 번 수익 덕분에 음, 음. <웃음> 이사하는 게 조금 수월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풀동부 중에 방송을 대부분은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새벽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봤을 때 가장 방송에 끼가 있고 진행도 잘하고 텐츠도 열심히 찍는 사람이 새벽시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편집자 그만두고 방송 쪽으로 계속 쭉 가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 <웃음> 이게 좀더 컸어가지고, 그냥, 플레임TV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음. 네.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트위치와 유튜브라는 밀림의 숲에 뚝 떨어지면 내가 과연 살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계획을 굉장히 5년, 10년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10년의 그 계획 중에서 이사가는 문제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적어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그런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약간의 아쉬움은 있죠. 아무래도 방송이 체질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제 영상을 조금씩 이제 쇼츠지만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음. 제 영상을 제가 찍고 편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검수라든가 그런 거칠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를 쭉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편하다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의 영상은 사장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제가 보는 바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맞춰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아, 내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올리는 거는 이렇게 쉽구나 어, 정도의 그런 편안함이 음, 있었죠. 지금 새벽시 유튜브도 잘 되고 있나요? 조회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고 있어요? 어, 꽤잘 나오고 있어요. 음, 쇼츠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알고리즘도잘 토하고 있나봐요 이게 몇만 회 넘은 것도 좀 있고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올해 안의 계획은 유튜브 수익 창출 <웃음>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유튜브 수익 창출 하고 그리고 지금 5천 명이 막 넘은 시점이거든요 구독자분들 수가 음, 구독자 그래서 만 단위로 음. 넘어가기 오 음. 좋은 목표야 그럼 지금 일주일에 몇번 정도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일단 일주일에 한번 어, 방송에서 주로 뭘 하세요? 저는 저스트 채팅 이게 제 주된 콘텐츠예요 말을 워낙에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스트 채팅하면?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주로 광대 역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웃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나 썰 같은 게 항상 쌓여요 누적이 돼요 어... 자잘한 것들도 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제가 스머치 음... 토커라서 그래서 막 오늘 카페를 갔다 왔는데 네, 케이크를 받았는데 케이크에서 곰팡이가 폈더라 아, 내가 <웃음> 이, 이런 얘기들을 <웃음> 되게 재밌게 익살스럽게 좀 하는 편이죠 그 아직 업로드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풀동부 직원은? 이라는 이제 토크 영상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반년 전쯤에 찍은 건데 제가 새벽씨랑 말하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되게 많이 느껴요 <웃음> 그 뭔가 이렇게 사사로운 것들도 여러분들이랑 다 공유를 하고 싶고 다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게 나도 있거든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 어느 정도의 선은 있지만 그래아 이거 방송 얘기하면 재밌겠는데 약간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이상하게 인생 살면서 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원래 초반 방송 컨셉도 얘기 많이 하는 동네 언니 동네 누나 이런 컨셉이었어가지고 아유... 이 닉네임이 왜 새벽이에요? 그 제가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한 시점과 이제 풀동부 입사한 시점이 그 근접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제 원래 이름이 초성으로 하면은 이응 이응 이응이었거든요. 어 이응 <웃음> 네, 이응. 네이만 새겼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이응 시옷 비읍이 됐어요. 응스브 네 <웃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스브다 보니까 아, 스브로 뭔가 닉네임이 질게 없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따져 보니까 이제 소범님도 있잖아요. 아 그런 네? 소범님이랑그 어감도 좀 다르게 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새벽 시간대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을 했습니다. 자신의 본명의 그 초상을 따서 만들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오 그렇구만. 방금 전에 개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진 않잖아요, 개명하는 게. 맞아요. 네. 왜 굳이 그렇게 개명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름 발음이 어려웠어요. 어. 응, 응, 응이었나? 혹시? <웃음> 응, 응이라는 성씨를 <성실을> 갖고 있나요? <웃음> 세상에. <웃음> 그리고 이제 친척, 저희 언니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돌림자 이름들이 갖다 보니까 음. 다 고만고만한 이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름을 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부르는 건. 어. 저를 언니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사촌 동생을 제 이름 부르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어쨌든 발음상의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 이런 식으로 한번더해불어요 음... 발음을 한 번에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나 보지?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웃음> 웅행웅, 우영우 아이씨... 막 이런 거 <웃음> 나오고 <나온> 있는데? <거 너희 웃음> <모델? 모델? 웃음> <웃음>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말 잘하는 거요 그렇구나 네 없어? <웃음> 말 잘하는 거라면 조금만 더독크를 이어가 봐말 잘하는 거 그리고 훈다님이 MT 그 그림으로 그 풀동부 이미지를 그려주셨잖아요 음, 음. 네, 자료화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훈다님이 저를 봤을 때그 다재다능 많은 엔터테인먼트 그거를 이제 설명을 아. 해주신 것만큼 이것저것 좀 잘합니다 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몇 있잖아요 야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야 찍먹 스타일 그거를 좀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음. 네, 찍먹 정도의 이제 그런 스킬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저도 솔직히 그걸 그대로 느끼기는 했어요 풀동부 MT를 몇번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새벽 씨가 선도해가지고뭐 이렇게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단 사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역할 분배를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새벽 씨는 알아서 일을 막 찾아서 하시고 난 아직도 감동이었던 게 MT 때 고기를 혼자 다 구우셨어요 아무도 이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좀 고된 일을 막 찾아서 하니까 아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근데 고기 굽는 거는 사장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고기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구운 게 제가 제일 맛있어서 <웃음> <웃음> 제가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한 네. 그런 거요. <웃음> 그런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감동이 살짝 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웃음> 네. 매력적인 사람인데 혹시 연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와우 그러면 가장 최근에 했던 연애가 언제예요? <웃음> 아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한그 당당함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 정도의 얘기지만 지금 연애를 하는지 한 4, 5년 정도 됐어요. <웃음> 아니 뭐지? <웃음> 20대 초반에 좀 몰아서 한 거야? <웃음> 아니죠. 저는 그 10대와 20대 초반을 계속 연애만 하면서 있었어요. 오... 연애를 신 적이 없어요. 와우.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약간의 금사빠 재질이 있어서 음... 누가 나 좋다고 고백을 해오면 은 그걸 그냥 섬다 받아줘요 사귀다 보면 좋아지겠지 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연애 경력은 많게 되더라고요 외로움도 많은 성격이라고 했는데 4, 5년 동안 어떻게 솔로로 버텼어요? 그 기점이 생겼어요 제가 하던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20대 초반 때는 제가 그림 그리는 쪽으로 뭔가를 계속 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연기? 네 그래서 갑자기 하던 거를 휴학을 때려버리고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 하고 연기를 <웃음> 하게 됐는데 아 이게 제가 항상 연애를 하다보면 그 사람한테 헌신하는 타입이에요. 저를 응. 안 챙기고 완전 빠지네. 다 퍼주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때의 기점으로 뭔가 연기를 배우면서 나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연애를 굳이 안 해도 외로움을 안탈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한테 뭔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조금씩 채워갔죠. 약간 터닝포인트였다고 해야 되나? 그 연기 공부를 한 게. 그럼 지금도 그 꿈이 좀 있어요? 그 광대의 꿈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그걸 다 풀고 있잖아요. 음.. 그걸 방송으로 해서 하고 있구나. <웃음> 네, 맞아요. 그러면 은 연애는 하고 싶어요,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그런 식으로 연애를 했던 내가. 지금 굉장히 나를 사랑해주고 충만하게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약간의 성숙해진 상태에서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떨까? 라는 기대감은 있죠. 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 어, 결혼하고 싶어요? 굉장히 하고 싶죠. 왜? 어찌됐든 사람은 혼자 살면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쩜 생각하는 네. 게 나랑 이렇게 똑같냐? <웃음>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어. 혼자 사는 게 행복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좋고 뭐,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살아났던 사람인데 아, 요즘 들어서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혼자서 뭔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 잠깐만 그 혜택 때문에? 물질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어. 말하는 건 이제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 어찌됐든 음. 중요한 건 그거다. 어. 수지 않는 마 이가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어 많이 힘들다 인생 살기가 약간 네. 그 짤도 생각난다 사랑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졌다 이런 거 되게 좋은 연애를 했었나 봐요 오히려 안 좋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연애를 해보고 싶다 모르니까 음, 음. 욕구가 생기는 거죠 좋은 연애란 뭘까 그렇구나. 그럼 이상형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내가 웃음코드가 맞아야 돼요 아 저는 대 대화가 이어가지를 않으면은 그 사람과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고 잘나간 연예인분들 그 얼굴을 갖다 붙여놔도 진짜 마음 안 가요. 근데 월급이 10억이야. 그래도 마음 안 가요. <웃음> 상대방의 능력이 좋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근데 저는 제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늘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굳이 남자 쪽이 돈이 없으면 은 물론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랑한다면은 그래서 <웃음> 내가 <웃음> 어느 정도 <웃음>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고 대신에 재밌어야 된다. 그쵸. 네, 대화가 통해야 돼요. 우야. 일단 올해 목표를 전부 다 이룰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방송도 열심히 잘 하시고 편집일도 우리 서로 으쌰으쌰해서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직원들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새벽 씨는 솔직히 이 안에서 계속 편집 일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가 많아.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정말 최근에 저희 회의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어, 어. 그걸 기점으로 회사 일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계속 이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었 우리가. 그랬는데 이번에 회의를 또 진지하게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느껴지나요? 네. 음... 아안 느껴졌으면 제가슴 속에 늘 품고 있는 사장소, 사장님 얼굴을 던졌죠. <웃음> 그 정도야? <웃음> 그러면 토큰은 이 정도까지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전임을 해야지. 아... 자, 누구랑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제가? 제가 이제 편집을 한다 보니까 편집을 하면서도 제가 재미를 느끼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썸네일을한번 했고 편집점을 한번 했으니까 썸네이분도 가야죠. 저는... <웃음> 교차로 계속 가는 거야? 어. 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다음 풀동부분한테 이제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웃음> 저는 원년멤버인 찜찜님을. 어 찜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풀동부 토크 은 잼잼 씨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예. 기대해주시고 오늘 새벽 씨랑 얘기 나눈 거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가서 편집해. 에 예, 오늘까지 쉬는 날이지롱. 아 이런 재밌다. <웃음> <웃음> 알겠어요. 푹 쉬고 내일부터 화이팅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빠이빠이. 네 유바. 아, 유바. <웃음>